딱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힐니를 착용하고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1년 이내 충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충치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5년 이내 잇몸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거나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소견을 받으셨거나 발치를 했던 이번 달에도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이 되는 상품은 A사 치아보험입니다 후 치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다 보장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하지만 이런 모럴이라든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90일의 면책기간이 주어집니다 보존치료담보랑 보철치료담보 ...를 따로 구분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액 특약들은 굳이 그리고 3단계에 와서 충치가 신경까지 건드릴 정도로 깊게 들어...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 대표입니다. 오늘은 치아보험 전문가 이석기 팀장님 모시고 치아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석기 팀장입니다. 지난달 너무 바쁘셨죠? 어, 네. 시송 관련해가지고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있는 와중에 또 치아보험이다, 유병자 보험이다, 이런 관련된 문의가 좀 많아서 지난달엔 좀 정신없이 이렇게 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긴 하는데 이 치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치아보험꼭 필요하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치아보험에 대한 필요성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치아보험은 필수적인 상품은 아니지만 필요한 상품이 될 수는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특히 저희 보험연구소 이렇게 치아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구독자 분들이라든지 치아보험을 검색을 해 가지고 이리저리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치아보험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치아보험이 필요한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사실 이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이 네. 어, 이미 치아 상태가 안 좋거나 음... 안 좋을 예정이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치과를 자주 방문하셨던 이력이 있으셔가지고 많은 비용을 소요를 했었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실제로 음... 음... 저희 보험 연구소로 문의 주시는 많은 치아 치아보험 문의 고객님들이 치아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사회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 치아보험이 더 주요해지는 건지 좀 음흠. 설명을 해주신다면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은 통계를 기반으로 만든 상품이에요.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를 했는데 그 위험이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라고 한다면 이 보험을 준비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어,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치과 치료로 한해 57만 원의 평균적인 비용을 소요한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0년 다빈도 상병 질환 통계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0년 한해 동안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통원이나 입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통계 자료와 해놓은 자료인데요. 입원을 제외하고 외래 치료 기준으로 볼때 전체 순위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치료를 받은 거는 1위가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에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위가 치아오식증, 충치라고 부르는 게 치아오식증입니다. 그리고 10위가 치수 및근단주위조직 질환인데요. 이건 저희가 신경치료를 받는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0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외래치료를 받은 항목 열가지를 꼽았을 때 1위부터 10위 안에 치과치료, 치아치료에 관련된 치료가 세 가지 항목이나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받는 외래치료가 바로 치아와 관련된 치과치료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네. 치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치아보험의 필요성들이 이런 데서 부각이 되는 거네요 음, 네 맞습니다 음.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양치를 자주 안 한다거나 치실 사용을 게을리 할 경우에 충치 자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애초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치과를 방문하지 않을 정도로 치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 나는 지금까지 충치 한 번도 안 생겼으니까 치아 보 필요 없다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 치아보험이라는 상품은 충치 같은 질병도 보장을 해주지만 예기치 못한 상해 사고 이런 부분에 의한 치과치료도 보장을 해줍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뭐 상대방과 부딪혀 가지고 내 치아가 깨졌을 때 음. 혹은 뭐 자전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졌을 때, 이게 이제 상해로 구분돼가지고 이 경우에 치아 치료를 받으면 치아 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격렬한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좀 자주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상해에 대비하셔서 치아 보험을 준비를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충치가 좀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치아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범랑질, 에나멜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께가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얇은 분들은 아무래도 충치가 침투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충치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골, 그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을 때 충치가 좀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골 자체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넓고 깊으신 분들이 계세요. 요 네. 분들은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한다 쳐도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충치 발생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은 치아보험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유용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음. 그러면 상해와 관련된 리스크를 해지하실 분들은 부철치료 중심으로 네.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 충치가 잘 발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존치료 중심으로 준비하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수 있겠네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음, 어. 전문가님이 서두에서 네. 이게 뭐 필수보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필수보험이 아닌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가 필수보험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만약에 치아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치아가 문제가 발생해서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고 비용을 온전히 이제 고객님께서 부담을 하시겠죠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비용 자체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되지는 않는다 당연히 부담이 어느 정도 되시긴 하시겠지만 치과 치료를 받은 것 때문에 삶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저희가 흔히 3대 진단비라고 부르는 암, 뇌, 심장에 관련된 요런 질환들은요. 진단에서부터 치료, 재활, 그리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기까지 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요 기간 동안은 전혀 경제적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소득도 당연히 없을 테고요. 특히 이게 이제 가장에 발생을 한다고 쳤다면 그 가정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중증 질환을 대비하는 3대 진단비 보험은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치아보험은 필수적까진 아니다도 필요에 의해서 준비를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이라는 게 100만원 200만원 없어서 가입하는 건 아니니까 보통 보험 가입하면 최소 2,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넘게끔 내는 거면 총납입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내는데 거의 차한대 값이라고 볼수 있죠 음. 네, 네. 근데 그 비용을 내는 게 과연 10만원 20만원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치과 치료 안 받는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좋을 수 있는 필요에 대한 보험이다 음. 라고 구분을 해 주시는 겁니다 치아 보험을 준비할 때 필수담보, 핵심담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치아 보존치료담보랑 치아 보철치료담보가 있습니다. 치아 보존치료란 치아에 충치가 발생했을 때그 충치를 삭제하고 그 삭제된 부위에 뭔가인제 재료를 덮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충치의 정도를 약한 충치부터 심한 충치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충치 범위가 가장 작은 1단계에는 레진 치료를 주로 하는 편이고 그리고 2단계의 치료는 인레이나 온레이 그리고 3단계에 와서 충치가 신경까지 건드릴 정도로 깊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 신경치료가 함께 들어가면서 크라운 치료가 동반이 되고요 4단계의 충치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충치 면적이 너무 넓고 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충치를 다 제거를 한다고 해도 영구치가 제 기능을 전혀 수행을 못할것 같다 판단을 할때이 치아 자체를 발치를 내버리고 그 발치한 부위에다가 보철물을 삽입을 하는데 그 보철물들이 이제 임플란트, 브릿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발치와 함께 수행이 되는 치료가 보철치료다 음.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치아보험을 구성하는 담보는 핵심 담보 두 가지와 기타 소액 보장 특약들인데 요 핵심 담보 두 가지는 치아 보존치료와 치아 보철치료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 상품 보면 이 소액보장과 관련된 담보들이 굉장히 많이 패키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음... 이런 담보들은 꼭 가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유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비 보험료 대비 얼마나 보장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소액보장들. 뭐 소액보장들이라고 하면 발치할 때 나오는 비용, 신경치료 받을 때 나오는 비용, 스케일링 할때 나오는 비용.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 촬영할 때 나오는 그런 비용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이것들이 보장 금액이 많아봤자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반해서 보험료는 몇천원 단위거든요. 음.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액 특약들은 굳이 추가하실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존치료랑 보철치료 이대 핵심 보장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고객이 원치 않아도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그런 소액 승약들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고객님들한테 진짜 필요한 담보가 뭔지를 구분하는 게 전문가들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액담보들보다는 정말 중심이 될수 있는 핵심 담보 중심으로 해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중에 전문가님이 주실 수 있는 저희 팁이 있다면 저는 치아보험이 보존치료담보랑 보철치료담보를 따로 구분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내가 만약에 향후 2년, 3년 이내에 보존치료 위주로 치료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뭐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복합 레진 등 보존치료를 보장해주는 특약들로만 구성을 해서 가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존치료 위주로 된 어, 치아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좀할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존치료 담보를 최소화한 다음에 보철치료 위주로 치아보험을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보존치료도 준비하고 보철치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종합형으로 준비를 하실 경우에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건 메리트이긴 하지만 준비를 따로따로 하실 수 있는 게좀 팁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모든 보험회사 상품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할 수 있는 회사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사실 치아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임플란트까지 가시는 분들도 저는 사례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음... 상대적으로 근데 여성분들은 크라운이라던가 뭐 이런 레진 같은 거를 많이 받으시는 사례들이 많아서 여성분들은 보존치료 좀 중심으로, 네. 남성분들은 보존치료도 중요하지만 보철치료도 같이 준비하시는 쪽까지 생각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게 20대 분들 보다는 사실 40대, 50대에 계신 분들, 분위기가 많으시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통해서 고보장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세인 여성분이 만약에 하나의 보험회사가 아니라 두 개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크라운 100만원, 임플란트 200만원 이렇게 고보장으로 준비를 할 경우에 월 납입 보험료는 10만원 가량이 책정이 됩니다 2년 뒤에 치과를 방문하고 뭐 크라운 치료 2개, 임플란트 치료 하나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때 보험금은 총 400만 원이 되겠죠 2년 동안 10만 원씩 납입을 하셨으니까 24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신 상태에서 400만 원의 보장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거겠죠 뭐 단순히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치료 이력이 많으신 분이라거나 향후 몇년 이내에 치과 치료를 예상하고 계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고보장 플랜이 효과적으로 좀 작용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치아 컨디션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병원에 내방하시기 전에 전문가 상담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보장을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치아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팁을 전해드렸다면 유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모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치아보험에는 이런 모럴이라든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9 0일의 면책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딱 면책 기간 90일만 지나자마자 바로 청구를 해야지 이게 만약에 가입 절차상에 문제가 없이 고지할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셨더라면 당연히 이제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의적으로 보험회사에 안 알려도 되겠지 라고 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건 물론 직권해지까지 당하시는 음. 경우가 정말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책기간 말씀을 드렸는데 감액기간도 함께 존재를 합니다. 감액기간이라는 건 내가 가입했던 금액의 절반 50%만 이제 지급을 해준다는 건데요. 그 기간이 보존치료는 1년 보철치료는 음.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해로 인한 치료는 면책 감액 없이 바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요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치아보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향후 치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다 보장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하지만 치아보험 약관을 보게 되면 어 약관상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보존치료나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그리고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장을 해주는 질병이 질병 분류 코드상으로 K02, 치아오식증 K04, 치수 및 근단주의조직질환 그리고 K05, 치은염 이렇게 질병에서는 세가지 진단코드 그리고 상해 총네가지의 경우로 인해서 보존치료 등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이 되는 거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맹출장애가 있으시다거나 부정교합이 있으시다나 거나 뭐 사랑니, 매복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하셔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고 주요한 질병들에 대해서 보장이 되긴 하지만 안 되는 치아치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인지하시고 가입 시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설명도 들어보셔라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달의 추천 상품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 지난달에 이어서 네. 이번 달에도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이 되는 상품은 A사 치아보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장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아보험 상품이 조건이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회사 조합을 통해서 고보장을 준비하고 싶다. 라고 하시거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주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플랜을 추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 어, 고인들도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고지 의무, 그럼 치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고지 의무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지 치아 보험의 고지 의무는 크게 딱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클리를 착용하고 있으신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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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고지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고지 의무사항 틀은 보험회사마다 동일하지만 각 보험회사마다 이제 인수를 해주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회사는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뭐 충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치료가 종결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있으시고요 치료 종결 후에 뭐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야만 심사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회사마다 너무 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합리적인 플랜을 추천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음, 이고지사항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무심사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고서 가입시킨 치아보험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꼼꼼히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이후에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해지 안단하시고 네, 그리고 보장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참고하셔서 보험가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